근 여러분 아이들이랑 놀때 정말 리액션이 힘드시잖아요 리액션 쉽게 하는 방법 따라하면 됩니다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3단 변신도 되는데 그러면은 오 3단 변신도 돼? 라고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창도 있어 어 창도 있어? 방패도 있다 멋있지? 오 방패도 있어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드 말을 반복해주면 애들 뿐만 아니라 어른한테도 통하는 거예요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 선볼 때 소개팅할 때 소개팅의 성공의 대화법은 그 사람이 한 말을 따라하면서 읽어주는 거예요 제가 친구랑 같이 놀이공원에 갔거든요 어 놀이공원에 가셨어요? 차이로드러을 탔단 말이에요 타는데 그 위에서 쳐다봤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무서우셨어요 뭐 이렇게 계속 <웃음> 하면 돼 그러면 상대방은 아! 어, 이 사람 내 얘기를 굉장히 집중해서 듣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신나죠 즐거운 대화의 기준은요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한 대화가 그 사람이 재밌는 대화예요 사람들은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 내가 뭘뭐 힘들었던 걸 극복했다 내가 뭐 어떤 걸 해냈다 자랑하고 싶고 사람들한테 대단하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하는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할때막 이렇게 리액션 해주고 그러면 은그 사람은 오늘 대화가 끝나고 나서 오늘 대화 너무 재밌었어 오늘 만나 진짜 너무 재밌었어 나랑 너무 잘 맞아 이렇게 생각하게 돼 질문 같은 것도 이렇게 좀 해주고 아 그러셨구나 그가 아니라 헉, 그래서요? 그다음엔 어떻게 됐어요? 이렇게 해주면 그 다음에는요?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요? 이렇게 했잖아요 어머 어머 신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맞아요저 상담직인데 되물음 하는 게 공감대 영상에 도움이 된다고 했어요 근데 계속 그 말만 하면 안돼 눈치 없이 눈치 없이 계속 말만 잡고 따라하면 눈치 빠삭한 분들은 튀어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제스처들이죠 아... 진짜요? 우와 대박. 헐 이런 것들을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셔야 됩니다. 눈치 없이 자꾸 말만 따라하면은 그날 차야요, 차야요.